냄새 맞고 들어가 봐 아태태 옳지 옳치 어디서 자는데? 아치로라 아이고 치로라 처음 데니 어디서 자고 있노? 어? 치로라니 어디서 는데 어? 니 어디서 자냐 안에도 못 들어가고 있나? 치로라 그래 치로라 이야 알았다. 그래. 치료라, 자밥먹어라 치료라. 밥먹어라 그래, 치료라. 배가 고팠어. 물도 날이 추워가 얼었네, 저기도. 아치료라 물이 얼어가지고, 니 어디서 자노? 응? 안에 들어가서 자긴 자나. 칠월이 맛있어 아니야 칠월아 우리 오니까 뭐 칠월아 네 이름 부르니까 반갑다고만만 뭐 달려오네 응 칠월아 뭘 보고 있어 칠월아 왜? 많이 먹어 그래 아이고 집 만들어왔어 들어가봐 냄새 맡고 들어가봐 따뜻해 옳지 옳지 싫어요. 아직까지는 적응이 안돼요. 에? 에이치 에치 싫어라 아이고 춥지? 그래도 오늘은 날씨 지금은 조금 풀있다 어제 엄청 추웠지? 응? 싫어라 맛있어서 집중하고 먹네 싫어 먹어.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알았어. 싫어라 다친다 죽게 죽게 죽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친다 엄마 기다려 아이고 다친다 다친다 다친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친다 다친다 배가 말이 고파서 치러라 응? 아에도못 들어가고 있었더나 니 그러면 요즘에 추우 밖에서 사나 안에도 못 들어가고 응? 뭐라고 일 그랬어 이러라 춥다 물도 마시고 먹어 응? 물도 먹어 칠료를가 먹다가 여기 들어가려고 하잖아. 냄새 맡더라. 내가 냄새 아직 숙하지가안으니까 고기만 넣었다가 놀려가다 나오더라. 치료 <웃음> 맛있어. 응? 어? 맛있지. 치료는 이제 밖에서 자지 마 추운데. 응? 어? 밖에서 좀 춥다이가. 어, 따뜻하게. 너무너무 맛있어요. 짜, 짜, 짜, 짜. 우리 치료비가 배가 많이 고팠나 보네. 응? 우리 치료비가 배가 많이 고팠나 봐. 요, 또 있다, 치료비. 또 먹어, 또 먹어. 예뻐라, 예뻐라. 먹는데 집중하고, 지금 몇십 분째 지금 먹게만 먹고 있노, 지로라. 응? 아유, 예뻐라. 그래, 그래, 냠냠, 맛있어요. 맛있어요. 응? 어? 맛있어. 아이고, 그래. 너무 맛있고, 냠냠냠, 소리 내겠다. 쓰담쓰담 쓰담 해주니까 맛있다고. 너무 너무 맛있어 지로라, 응? 어? 맛있어. 그래. 물도 좀 마셔줘. 와서 떨어진 거 먹지 말고. 그루밍 해야지 따뜻한 데 들어가서 그루밍 해봐 전네 집이라고 만들어 왔는데 응? 춥다 이거 너무 맛있었어? 춥다 일로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들어가봐 차라 따뜻한 데로 들어가봐 지워다 추워 어어어데 그래. 미안해, 들어가봐 들어가봐 냄새만 맡지 말고 냄새 한번 맡고 콩콩거거는 들어가봐 아직 적응이 안 돼? 이 냄새가 아니고 어? 생소한 냄새가 나서 아직 적응이 안 돼? 그래서 호기심 가지고 잘 들어가봐 한번 들어가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한번 들어가면 치어라 들어가봐 안에 혹시 나고 나타나고 좋아 응 들어라 우리 치레리 예쁘대 치롤아 생소해 이상한 게한 개가 나타났어 응? 응 그래 들어가봐 그렇지 들어가봐 따뜻해 냄새 맡고 처음이 힘 들어서 들어가면 나타나고 좋을 안 나고 싶을 건데. 우리 칠로리가 이상해요 저뭐 이상한 게한게 게 나타나가지고 응? 춥다 칠로라 여기 있으면 집잖아 저 언니는 따뜻해 폭신폭신하고 근데 아가 배가 불러가지고 안 먹을 것 같은데 엥? 응? 엥? 치러라. 치러라. 생이 아야 아이고 맛있네요. 맛있어야 응? 응. 저기 다 짰다. 밥에 사료에다가 이거 응. 먹을 거라고. 어? 낯차단데들어가서 있으라고. 어야. 자또 올게 눈을 꽁꽁꽁 꼼거리고 있네 네. 배부르고 하니까 아 들어가고 마주치고 지 냄새를 막기는 시키면 계속 들리는데 아 신대 들어가있어